저기 뭐죠? 그 회장님 소리가 이제 저기 그 피치가 딱 저기 해가지고 야무러진 그게 척척척 그 비트가 살아서 이제 들리네. 그게 딱그 그 발음이 하나씩 살아서 들려. 그렇게 다 나와야 돼요. 그게 많이 든 거야. 내공이. 응. 그리고 다른 분들 소리는 아직 소프트해요 더. 깡아리가 있어야 돼그렇게 알이 베켜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할때 뭐라 고 그래요 깡깡하니 딴딴한 맛이 딴딴한 맛이 생겨야 되는데 소프트 하잖아 그거는 아직 목이 안 다져져서 소프트한 거야 부드러운 거지 손방망이처럼 근데 그게 이제 갈수록이 야무러져 아주 야무러져 단단해지면서 그래피치가 정확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빨리 해도 그거다도글도글도글도글 도글 하니 그 저기가 다 살아, 살아 이제. 그그 식힘이 그다 살아. 이게 빨리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야물어져 소리가. 굉장히 느리게만 하면 소리가 소프트해. 부드러워서 너무 부드러워서 피치가 안 살아. 그러면은 말할 때 탁탁 뱉어설 때 팍팍팍 공튀듯이 튀어야 되는데 안 튀어. 소리 솜이 물 먹으면 푹 터지잖아.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빨리, 누리기만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야. 같이 꽃피는 시다. 꽃피는, 꽃피는, 새동산, 꽃피는 새동산 꽃피는 새동산에 첫꽃코이방실방실 Oh, you're a b o g e 뒷산으로시다 앞산 뒷산으로 봄맞이 가세 질보들 귀여둥청 꽤꼬리도 노래하고 꽤꼬리가 세 번째 빵 꽤꼬리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네, 오리오, g so gnille ukka b a b h n d u n a n k n u 지하수 자, 써 자, 단 자, 자, 자, 을 간다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가 자, 자, 자, 도도가세나도가세 시작 도도가세 나도 가세 얼레 얼레 얼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맞아? 쌍둥이야 뭐여? <웃음> 도도가세나도가세도도가세 나도 가세 얼레 얼레 얼레 너도가세 나도 가세 너, 너, 아니야 너, 도 너, 세 너, 너, 너, 도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무 목이 높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낮출게. 너도 only got natural game. Do, do, do, 그렇게 하면 음악이 아니지. 나도 가세, 나도 가세, 아마 안 되는 거야. 너도 가세, 나도 가세, 이렇게 해야 지 음악이 되지. 도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너. 통살불이야 <목소리> 백설군 지다 백설군 산 마루에 산 마루에 산 마루에 산 마루에 오빠, 기야. 옛날에 쿡쿡 야경씨 들어와갖고 야경씨 쿡쿡팔에 마지막에 마지막 <웃음> <시말리네>. <웃음> 엄청 많이 금강산 타령 <웃음> 그런거 <웃음> 분위기 알잖아 <웃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서 그 피식피식 웃는게 왜그러고어 그런 기분이 나니까 얼래렐레신어하고 웃어와서 거울 세이브